뿌티푸 친구들 안녕하세요. 뿌티푸입니다. 뿌티푸의 지난 영상에서 장디뷔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후기를 모르고 도전하는 작가 장디뷔페의 작품이 소마 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라고 해서 뿌티푸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소마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디뷔페 그리고 빌레그레전을 뿌티푸와 함께 감상해볼까요? 장디뷔페와 그의 영향을 받은 자크 빌레그레 두 작가의 전시가 서울 소마미술관 2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장디뷔페의 작품 60여 점과 자크 빌레그레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 중이며 전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1, 2 전시실은 장디뷔페의 1960년대에서 70년대 우르르프 연작의 작품에서 자크 빌레의 작품으로 연결됩니다. 3 4 전시실에서는 장 디뷔페의 1940년대 초기 작품 그리고 아카이브와 멋진 포토전이 가득 꾸며져 있습니다. 잠깐 전시를 관람하기 전장 디뷔페는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고 함께 전시하는 자크빌레에 대해 미리 알아볼까요? 자크빌레의 대표작은 대꼴라주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프랑스 거리의 포스터나 벽보 등을 수집하여 본인만의 작품으로 재창조합니다. 그럼 왜 디뷔페와 빌레그레가 함께 전시하는 걸까요? 1974년 빌레그레가 파리 길거리에서 우연히 디뷔페의 포스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레그레는 자신의 작업인 비회화 속의 회화에 사용하기 위해 디뷔페의 포스터를 떼어냅니다. 10년 후인 1985년 프랑스 렌느에서 우룰루프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장에서 빌레그레의 작품 속에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처럼 디뷔페의 우룰루프 포스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재미있는 체험존이자 포토존이 있습니다. 직접 화가가 되어볼 수 있으며 배경은 뒤 뷔페의 우룰루프 이미지가 숨어져 있는 빌레그레의 데꼴라주 작품입니다. 두 작가가 함께하는 전시를 마치 암시해주는 듯 합니다. 본격적인 전시는 우룰루프의 연작을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우를루프의 연작의 평면 작품은 쿠쿠바자 애니메이션으로 발전하며 쿠쿠는 쿠쿠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배우들이 입은 우를루프의 의상과 설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술을 놀이로 그리고 지루함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1974년 영사된 그림조는 기념비적인 조각 프로젝트와 쿠쿠바자쇼 제작 이후 디 뷔페는 회화 작업으로 기원합니다. 뒤 뷔페 의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조수가 캔버스 위에 작업합니다. 이 당시에는 작가가 직접 손으로 그려야만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격적인 이 과정을 뒤 뷔페는 숨기지 않으며 우르르프의 연작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선택합니다. 앞서 자크 빌레그레에 대해 그리고 두 작가가 함께 전시하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요. 빌레그레가 뒤 뷔페의 포스터를 작품에 활용하기 위해 뒤 뷔페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뒤 뷔페와 빌레그레는 25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교류하며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자크빌레는 비회화 속 회화라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당시 파리의 벽은 벽보로 넘쳐났고 이 벽보를 떼어서 다시 붙이는 대꼴라주 작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작품 안에는 당시 프랑스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명은 주로 벽보를 떼어낸 거리의 이름을 붙입니다. 스스로 벽보 강탈자라고 표현했다고 을 합니다. 자크빌레는 나이가 들면서 작업활동보다 글쓰기에 전념하였고 올해 2022년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전시실을 이동하면 디비페의 초기작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한테 친숙한 우르루프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색감보다는 재료와 질감에 대해 표현된 작품들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은 특별관입니다. 장 디비페의 우르루프로 가득한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전시를 직접 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비페와 빌레그레의 작품을 모두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비페 그리고 빌레그레전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